고치면 돼요. 팀 끼리 상의하고 쓰셔요 먼저 써서 한이리면다 시작, 시작. 오, 시작. 팀원 팀 이름 부르면 돼요. 오, 팀! r e m e 멤버, e r r 동아리에 어? 동.. 어? 아, 고... 아잠시 다시 보여세요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동아리에서 재능 기부를 하다가 친해진 친구 배고프고를하가이서 쟤는 기부를 하다가 친해진 친구 쪽 아니야 그래. 나는 내가 보기엔 쉬워 무시하요 오늘 무시하지 왜요? 코인 노래방을 코인 노래방에 가서 아니 코인 노래방 리인 어? 봅시다 거예요? 인 노래방에 가서 아이씨! 오. 이이안 아 질셔. 가수 있어요? 참참 승이. 에서 하나. 여기. 아 바보예요. 채널 이름은 All oh My f 라고 합니다. 뭐야? <웃음> 아, 뭐지? 응. 아, 파도 뭐, 스테파도어 oh <웃음> <우리 채널에> 어. <웃음> 한국 여행? 오! Oh! 하나, 둘, 안내미 진구, 가이가이 안내미 진구, 가이가이 어, 이거 왜 나가? 나 나도 잡을 거야. 나 이거 오케이. 나, 다시, 평범하게, 나, 다시, 다시, 나, 다시, 다시, 나. 다시, 다시. 안내미 진구, 이가이 오. 왜왜 계속 때려? 나 다시 해. 빨리 빨리 하자. 오케이. 안내미 진구, 가이가이 아 이거 다. 왜 또? 이거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? 아, 이 찍어. 화도 좋잖아. 아, 보내는데. Mama, Mama, du musst m i sagen, d u m s t Ich liebe n h a m a m m a m 사랑해. 사랑해. o e ich 우리 받았어요. 우화할수 있어요. 아무튼 됐는데 아빠들 오예 사랑해 어. 아오빠 사랑해 안나 무시라 받았어 겟브릭 <웃음> 아, 알았어 무시라 아, 아, 아, 아, 어. 겟브릭 아니야 아니야 와 아니, 아니, 아니, 받았어요 받았어요 무리리 사랑해 공주야 어 귀여워 알았어 자고 있어 최종 우승은 리멤버 <리맨터> 팀! 예예 30만원 상장에 네. 이제 상품을 가질건데요 예 홈샵 이용권 30만원 홈샵 이용권 30만원! 홈샵! 홈샵은 이태원에 위치한 A랑 왁싱 같이 하는 곳인데요 가 아, 거기서 막 서로 활동하셨거든요.